오늘은 그래서 엄청 큰 개를 사러 갈 거예요. 아, 일어나는 개 보면 엄청 무서워할 거야. 네? 이거. 개같은 음, 개? 같아, 개? 개. <웃음> 어, 진짜. <웃음> 진짜 집게 집게 같네. 여운이 걸어다니는 개인 <웃음> 줄 알았어. 아, 강아지인 줄 알았어? <웃음> 걸어다니는 개는 사는 거 아니야. <웃음> 엄마 좀 몰려. 엄마 좀 몰릴까봐. 너무 큰데? 이런 거 킬로당 얼마 정도 해요? 킬로에 5만 5 0 원. 이 움직이는 거 봐, 이 보여 여기? 누나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다리 한번 만져봐도 돼요? 예? 아빠 만지시면 진짜 진짜예. 어떻게 움직여? 킹크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엄청. 오늘은 엄청 큰 꽃게 냠냠냠 여운이도 처음인데 나도 처음 어떤 맛일지 너무나 기대돼 먹는 건 옴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은 엄청 큰 꽃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닌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어아괜찮봐 엄청 맛있지? 음, 엄청 맛있다. 너 먹어 봐. 톡톡 톡톡. 뭐 줄까? 또. 아, 진짜 맛있다. 킹크랩을왜이제먹었지 저도 저도 이킹크랩을 저도 킹크래블. 저도 킹크래블. 저도 킹도 저도 이거 래블 저도 킹크래도 이거 뭐먹 아 살이 진짜 달콤하다 그지 아니 엄청 달아 신기해 뭐 설탕 뿌려 놓은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래 그치? 아, 제가 원래 이 킹크랩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구멍이 요만하면 은 요만큼만 이렇게 들어있는 개를 보내줬다고 1점을 준 후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산시장이 청주에 또 마침 있어가지고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샀는데 대만족입니다. 이거 시세도 보니까 키로당 5만 5천원에 샀는데 네이버에 오늘 시세는 키로당 6만 원이더라고요. 가격도 적절하고 이거 쪄주는데 3천원 추가. 이거 살도 엄청 실하고 여운이도 만족? 또 먹어봐. 껍데기가 되게 흐물흐물하네요 그래가지고 가위가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와. 아빠 먼저 먹어봐 아! 아빠 한입에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 아니 요언니 먹을래 요언니 먼저! <웃음> 대박 살. 아빠도 이거 잘먹어봐어 일단 얘를 한번 뒤집을게요. 여기 봐봐 살이. <웃음> 이거 두 개. 이거 이거 두 개. 이거 다이 두 개. 음. 여원이가 이거 다리 두 개를 갖고 <웃음> 어, 나가서 엄마랑 같이 나눠 먹는 거 어때? 그리고 이 앞에 집게도 줄게. 이제 몸통도 먹어보고 싶은데. 알았어. 먹어볼래요? 아 이게 제가 처음에 먹기 전에 장갑을 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목장갑 같은 거 끼시면 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갑더라고 코코넛 워터마다 도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종류 드셔보시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코코넛 워터를 찾으면 좋습니다 얘가 칼륨이 많아서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많이 빼줘요 그래서 저는 먹방하고 나서는 꼭 이렇게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까 맛있어요 여운이도 잘 먹습니다 몸통 이런 애들은 다 떼버리고 여기 보면은 다리가 달려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살이 이렇게 튼질하게 있어요. 그렇고 얘를 그냥 이렇게 톡 떼주면 이 살이 제 눈알만해. <웃음> 장난 아니죠? 와 여기 무슨 맛이냐면 일단 살들이 토실토실하니까 막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굴비 살보다 좀더 부드러운데 그게 엄청 큼직큼직하게 빡빡빡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내장의 맛이 진하게 느껴져. <웃음> 여기 봐한 번에 이렇게. 원래 그 개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다리별로 라인이 이렇게 딱딱 있거든요? 이 라인별로 살을 딱딱딱딱 이 껍데기를 뜯어주면은 아주 살이 쏙쏙 빠지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뜯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을 쑥밀면 이게 이렇게 덩어리채로 빠지는 기 내껍질이 연해서 오. 봤어요 방금 이제 얘도 이렇게 하면은 다이렇게한 번에 장난 아니죠 와 이거 하게 이거 봐 이거 를한 이거 그냥 이렇게대이의 찝게. 손가락이 기니까 이런게 좋네 아! 안 빠져! 어 뭐야! 안 빠져!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먹는지. 야, 이거 완전 순두부인데요, 진짜. 잘 와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그냥 먹기에는 좀 짜요. 진짜 순두부 같은 식감인데 짭짤함 해서 막 라면 같은 데 이거 딱 넣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오늘 킹크랩을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사실, 그 초창기부터 해보고는 싶었는데, 뭔가 나는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런 인식이 자리 잡혀있던 음식이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런 좋은 것도 먹어보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뭔가, 뭔가 뿌듯 뭉클 그런 음식이었네요. 다음에는 두 마리를 사서, 하나는 아내와 여운이 먹으라고 하고, 하나는 제가 온전히 먹으면서 촬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맛있기도 하고 영상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고 뭐 이랬는데 막 댓글로 아니에요 다음에도 여운이랑 또꼭 같이 먹어주세요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